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한가족 시리즈를 5일만에 올리는데요 먼저 늦어진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일이 아직까지 바빠서 이고요 두 번째는 우한가족분들의 영상이 먹방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식자재를 전보다 더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인데요 사실 제가 타오지궁씨 말고도 다른 중국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우한 상황 그리고 힘든 점을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부터 중국 유튜버 분들이 신종 코로나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영상 속에서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한 가족 시리즈를 올릴까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가족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단순한 현재 생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식자재 구입부터 요리,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챙기는 따뜻한 모습까지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 大家好. 我是陶记公的媳妇 我们在那个我们小区业主群里面呃组织团购的那个蔬菜到了呃四天前团购的然后通知我们去拿菜我今天准备拍超级工去拿菜辛苦了他刚给你发了短信吧微信吧你等一下啊啊哎呦没放完好 哪一个呢哪的是吧好这哪的磕磕不顺的条件是哎呀挺好挺好啊对挺好都得了吧没得了吧好的谢谢啊买了一大包菜啊现在回家 저번에 먹을 게 부족해서 좀 안쓰러웠는데 이젠 이렇게 식자재를 구비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시기지만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여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로버 라야탕이라고 하는데요 절여 말린 오리탕이라고 해야 되나?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하이,大家好 <목소리도> 我是타우公的의媳婦 嗯今天是正月十六哈我们家准备开个荤 n 这是我们家年前无意间腌制的一只鸭子今天准备把它给剁了把它泡在水里面泡软吧应该是就先把它清洗干净清洗干净之后把它剁剁成小块哈鸡公干嘛你去剁鸭子吧我会剁鸭子 好，我来剁。哎，你去吧。啊，你把鸭子都洗得这么光滑了。对呀。行吧，谁剁呀？ 又让我上当的啊水开了哦爆潮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도 중국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이 요리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중국이란 곳이 워낙 커서 지역마다 요리 스타일도 다르고 다양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타오지공씨 가족의 음식 문제는 이제 큰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이것 말고도 여러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이게 아까의 락야탕 이게 제가 처음에 주문을 구매한 거 买的油麦菜这是油麦菜还是莴笋的叶子也是前天出门买的黄瓜早上到现在昨天月月节都没吃这么好今天吃的稍微好一些你手上拿的啥我们把黄酒喝了吧好吧好吧妈妈少喝一点喝一口好吧黄酒酒精度还是挺高的百分之三十几呢好我就喝这一点我多来点多来点先来一口酒吧嗯我需要一个这个我在想测验 肥蹄子这个给谁随便哼这也太大了吃不完吃不完给爸爸吃得完啊你确定不想要吗确定我自啊算了算了给你吧我不要我我你我还有一点早上你们老板给你给你们发了信息说的啥呀没回牌还不吃饭了 음 타워지공 씨 가족은 맞벌이를 해왔고 그나마 현재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형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루 말을 못해요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고 부자도 너무 많은 곳이죠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을텐데 현재 일을 할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타오지공씨 가족의 요리 장면을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로써 우한가족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타오지공씨가 우한의 상황 등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허락을 받은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또 다른 우한과 중국의 상황을 잘 표현해 줄 영상들을 준비해 놨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Bye bye.